너아 뒤로 와 내, 나, 나보다 앞으로 나가지 마. 괜찮아한대 맞아. 나가지 마요. 힘의 길. 여보. 어제 제가 이제 롤 하는 방법을 좀 알려 줬는데 엄청 공격적이에요, 얘가. 어제 나해 보니까 조금 센스 있는 것 같아. <웃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탑 미드 정글 모십니다. 루키아 님 보이스로가 아나운서 같다고요? 아, 나콘다겠죠 네. 설명 잘해줘야 된대 그냥 즐겨, 여보야. 어차피 들어가면 채팅 꺼놨으니까. 일단, 나대지 말자고. 응, 받아 먹자, 우리. 자, 들어가면 스킬 찍고 템 사고. 여, 나 따라와. 네, 이게 나야, 이게, 이게. 여보, 나왜안 가지지? Y 한번 눌러, Y. 자, 우리는 여기, 여기 숨어있을, 여기, 여기 숨어있을 거야. 괜찮아, 쫄지 마, 여보 즐겨, 게임이야. 너, 아, 뒤로 와. 내, 나, 나보다 앞으로 나가지 마. 괜찮아, 한대 맞아. 나가지 마요! 그리고 서있지 마, 움직여. 유산소 해. 많이 때릴 필요 없어 한 대만 때려서 먹으면 돼 저거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지금 저거 먹으러 가면은 여보 보다 앞으로 나갈아니 나은... 그러니까 먹고 빠져야지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또 먹어 다 먹어 다 남기지 마싹 먹어 편식하지 마 먹, 먹어야지 왜안 먹어 아니 여보가 너무 뒤에가 있으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저런 거 먹고 뒤로 빠져야지 먹고 뒤로 빠져야지 도망가 도망! 빼 이제 빼빼빼빼빼빼빠, 빼빼빼빼빼빼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오케이 됐어 자 B 눌러서 집에 갈거야 자 B 눌러서 집에 갈거야 자 아이템 빨리 사 시간 없어, 빨리 사다 먹어야 돼, 다 먹어. 뺏기지 말고 다 먹어 하나 못 먹었어? 아무도 없는데? 혼밥 있데못 먹었다, 말이 안되는데? 자, 자, 자, 자, 자, 자, 올지 안 돼! 빼빼빼빼빼 봤지 봤지? 정글 오는 거 봤지? 정글 못 봤어. 근데 왜 빼자 그랬어? 칼들고 있는 사람이 정글이야? 아니, 쟤 야스오야. 쟤는 과학이야, 과학. 만약에 여보 아는 사람이 저로레 어, 캐릭터 뭐 하세요? 야스오요. 그럼 말 섞으면 안 돼. <목소리> 때려. 얘 때려. 얘 때려. 얘 때려. 얘 때려. 얘 아, 됐어. 피해, 피해. 피해. 그만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죽어도 봐야지. 잘했어. 왔지? 가. 물어 죽여 죽여 죽여 왜 가까이가 왜 가까이가 그냥 멀리서 싸 멀리서 싸야지 여보야 싸야지 싸야지 싸야지 싸야지 싸 <웃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나 아니지 무조건 정글 탓이야 내가 미스 포춘 스킨도 골라놨거든 영. 여보야 궁은 멀리서 싸 멀리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많아? <웃음> 브라움 오케이. 그만, 우리 여기, 여기서만 있을 거야. 여기서만 더 가까이 안 가고. 응. 여기서 이런 거 이제 런거 하나씩 먹으면 돼. 그렇지. 잘 먹고 있어.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막 때리고 싶겠지. 이렇게 나나나왜왜 왜 움직이겠어. 실수도 안 먹는데. 상대를 다 교란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야 이게. 둘이 구성이 좋은 것 같아. 어, 이게 좋아. 오케이. 알았어. 어쩔 수 없어. 죽여. 오케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이.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제 AI랑 할 때는 전장이 지게 자였는데 <웃음> <웃음> 어제 AI랑 하면서 막 나한테 그랬잖아 여보 나 이거 막플래하고다이아가고 이러면 어떡해 막 이랬잖아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궁막써궁 아끼지 말고 그냥 계속 써자 이제 여보 이번 이번 게임에 이제 1킬을 해봤잖아 이번 미션은 어, 여보가 잘못해서 죽든 여보가 뭐뭘 하든 일단 죽으면 무조건 남탓을 하는 걸 배워볼 거야 아. 이게 롤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바텀에서 여보랑 나랑 하고 있는데 상대 정글이 와서 우리를 죽였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여보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니지 우리 정글 뭐하냐 우리 정글 뭐하냐 우리 정글 IP 자고 있네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탑이 한번 죽었어 탑이 탑에서 1대1로 맞짱 뜨다가 탑이 혼자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세 글자 면돼 탑차이 탑차이 응. 음, 탑차이 탑차이 응. 음, 탑차이 그다음 미드가 또 혼자 하다 죽었어 이런 뭐라 그래야 돼? 미드 이상하네 아니지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어. 차이. 탑 차이 미드 차이 정글 차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채팅을 꺼놓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 <웃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채팅을 키고할 거야 그럼 애들이 엄청 뭐라 그러지 내가 우리가 잘못해서 뭐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선정치를 해야 돼 김계란님 아니야? 어 맨날 김계란님이 신지지라고 하는 거 맞아 <웃음> 이번엔 여보야 좀덜 죽으면서 해보자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여보 뒤에서 때려, 뒤에서,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CS 먹어, 여보 CS. 홍구나 쭉 빼서 CS, 쭉 빼서 CS. 뒤로 빼, 뒤로 빼. 나대지 마라. 오케이, 빼야지, 빼야지, 빼야지, 빼야지. 어, 까비 근데 아까웠어. 아, 뭐 하니? <웃음> <웃음> 잘 배웠네 어. 야 지금 네가왜 살았는데 어이가 어, 어 어이가 없네 이거 핑, 핑 이럴 때핑 찍어줘야지 없는데 어떻게 CS를 먹어? 타워가 있잖아 타워가 그래도 서폿은 없었잖아 어까 지리네 진짜 아남 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다 뒤에 뒤에 뒤에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밑으로 빠져야 돼 얼른 빠지냐 이 멍청아 이거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서포시 방향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았어. 여보, 이제 우리는 타워 밖으로 안 나갈 거야. 적었네. 아, 이거 먹었어야지. 이거 라인 5초, 5초 뒤로 와. 아, 뒤로 오래니까. 뒤로 아니 왜 그래? 이 뒤로 오래니까. 아니, 여보야. 야 앞에서 지금 나랑, 나랑 정글이랑 싸우고 있는데, 여보는 뭐 하냐? 죽여. 죽여. 뒤로 빼면서 해. 뭐 뒤로 빼면서 싸워. 뒤로 빼면서 이제 싸워야지. 싸워야지. 뒤로 빼면서. 아, 도발. 뻬뻬뻬뻬뻬뻬뻬뻬뻬� <웃음> 여보, 고만할래. 어, 아가씨 가서 밥이나 차려. 한판 하고 갈 테니까. 어디 이거 서방님이 밥차리다 말아 얘기야.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웃음> 일주일 내내 맹물만 마셔봐야 아 이거 와이프가 소중하고나 하지. 음, 디톡스 개꿀. 지금 이건 맞거든요. 지금 루키아 빠지면. 야 아직 안 나갔거든. 나뭐안 마. 루키아 빠지면이라 그랬어. <웃음>